어서오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여기다 대세요! <웃음> 예, 예! 아유, <아이고>, 반갑습니다! <웃음> 네, 반갑습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박태영입니다 아, 저는 지금 어, 전에, 작년에 인터뷰한 아, NC 깡다고. 전에는 아이디가 NC 깡다고 였었는데, 지금은 KRU 트래블. 맞죠? 네. 예, 예. 예, 변경하신 아, K님하고 이렇게. 케이 아, 아, 필요 없어. K 하면 돼. <웃음> K님하고 그래. 지금 어, 이렇게 아침 준비를 해갖고,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한 20여 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곳은 지금 모텔이에요. 모텔 주차장 파킹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잠시 일을 하고 있어요. 어, 여행을 중단하고 잠시 일을 하고 있는 제 지인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케이님이 알라스카, 알라스카로 가는 길에 어, 여기 가는 길에 있어 갖고 오셨어요. 그 어제 밤에 오셨, 저녁에 오셨는데 저녁에 전시차고? 저녁에 바베큐 해먹고 여기서 자고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어, 아침 또 이렇게 해주셔고 이렇게 같이 밥상 어, 차린 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볶음밥. 예, 아주 맛있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안녕하세요. 뚜리. 커플로 뚜리. 예, 똑같이 예, 옷 갈아입고. 선물 받았어요. <웃음> 제가 그동안. 어, 지금 영상 마지막 영상 올린지 꽤오래돼 갖고 많이 걱정해요 저를, 예, 궁금해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어, 죄송해요 제가 음, 지금 잠깐 이렇게 일을 지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 갖고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어, 곧 올리게 될거예요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 구독 탈퇴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구독을 많이 탈퇴하시는데 <웃음> <웃음> <웃음> 예, 앞으로 좋은 인터뷰 영상 제, 어, 또, 제가 여행하는 영상도 올리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구독 탈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X, 맞죠, X. 아, 그저 여기 와서 얘기 들었는데, 좋은 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그거 좀 올려 주셔야지, 그거. 그거 <웃음> 예. 그 이름 뭐라 그랬어요? 뭐요? 저게 이런 거, 이런 거. 아, 구이다? 네. 예. 찾아서 아, 아, 올려야 되지. 그, 그, 그, 너무 힘들다. 예 아무튼 저희 지금 아침 먹고 또 다른 거또 찍어서 편집 잘해서 올려 드릴게요 잘 계신다고 전해요 계시는 사람들 다 걱정해 저 인사 한번 해주세요 뭐 어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는 <웃음> 지난번에 아, 제 얘기 말고 네. 알고 아니 로버님 덕분으로 그래도 구독자 많이 올라가셨어요 그랬는데 계속 좀 많이 봐주시고 또 어, 많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충고도 해주시고 네, 네. 악댓은 어. 안 돼요? 네? <웃음> 악댓은 <악대선> 안 돼요. <웃음> <웃음> 악댓글은 <쓰면> 안 돼요. <웃음> 그럴 사람 없지. 누가 정보 네. 보여주는데 미국 국행? 네. 네. 기운 기운 도구는 댓글을 달아주실지 다음 영상도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가만 영상이 앉아서 됩니다. 미국 국행 네. 다 시키드리는데 뭐뭐앞 앞을 달을 게뭐 있어? 네. k R B s h e r b u e y o u t u 아직 구독 안하신 안 분들 거기 가셔고 구독하시고 영상 많이 있으니까 영상,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알라스카로 가시니까 거기 가서 좋은 영상들 아주 자연 멋진 거 많이 올려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이 올렸으니까요 그거 많이 보시고요 알라스카 가셔고요 아름다운 자연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요? 네. 어? 크루즈 많이 타고 선보 <웃음> 예. 많이 잡고 발리보 예. 많이 잡고 예. <웃음> 냉장고 저 까딱해고 얼마에 잡수러 오세요? <웃음> 예, 즐겁게 여행 마치시고 알래스카 잘 다녀오시고 저희 또뵈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거요 예 <웃음> 응? 길에서. 길에서. 예. 네. 어, 아. 처음에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오레곤 예. 신육에서 예. 만났고 옐로스톤에서 옐러스 만났고 또 여기서 만났고 네 번째 네번째 네 번째인가? 네 번째. 아, 저, 저기 어디야? 그랜드 캐니언에서또 우연히 예, 예. 그랜드 어, 캐니언 맞아, 주차장에서 맞아, 맞아. 또 만나고 그래, 우연하게 그때 연락 다했는데 예, 이렇게 친구의 인연이 친구, 깊습니다. 친구. 음, 아주 좋아요. <웃음> 예, 예. 아유, 여기 지금 여기 사장님 내외분하고 네 어, 좋으신 분이라서 저녁 우리가 또 같이 하고 오늘 또 같이 식사를 이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 볶음밥을 합니다. 맛있게. 네. 몽어 뭐 들어간 거예요? 어우, 홍합. 네. 어, 햄. 이 뭐, 비프 햄. 그 다음에 네. 부추. 부추, 타호 부추. 네. 그리고 이거, 이거 뭐지? 뭐, 이거 뭐지? 자연산. 이거 뭐지? 감자. 감자. 당근. 네. 어내또 이제 붙네 하나 더 있어. 요거 넣으려고. 영양김도 요거, 요거 부셔놓고 예. 부셔놓고 물을 두금 지금 이거 얼마나 된거죠? 사신지? 아직 두달 안됐어요. 두달 안됐고 응. 다른 큰 문제는 없었고요? 조개 조요거 하나 빼고는 큰 슬라이더 두 개가 있는 게 네. 너무 좋아. 이거면 풀타임 리빙 해도 그러니까요. 거 얼마나 거? 넓어. 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제가 그래서, e r <웃음> p 는꼭 맘에 들어 가산게 아니고, 없어서 샀는데, 네. 쓸수록 나는 너무 좋다. 되게 네. 시원하네. 게 이게, 이게, 이게 스토리지고, 제가 제일 좀 이거 보고 샀어요, 이어보고 카운터 <웃음> 네, 넓네요. 고기, 고기 넓고. 오우, 싱크대 볼도 엄청 넓고. 예, 네, 그것도 맘에 들고. 네. 유리할 만 나겠네요. 다른 거는 이거 없었어요. 네. 너무 불편했거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와, 그냥... 진짜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요리가 예, 있고, 예, 예. 자유롭게 하지. 그거가, 그거 봤더니, 몬타나 갔더니, 응. 아일랜드 복판이 가득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네, 예. 아, 그러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데 <웃음> 요리가 좀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완전 집이에요. 예, 완전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보고 그냥 내가 혼란 관했지. 이것도 아, 이거, 아, 이거 잘, 잘 꾸며놨네,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예. 이것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들어가고. 네. 음. 그러니, 쓸수록 좋아요. 음. 이렇게 넓게, 음. 이, 이, 이게 맘에 들고, 레벨링 잭이 있어요. 음. 어, 그게 맘에 들어. 그렇게 샀는데, 썩을수록 너무 좋은 거라. 한번 보세요. 여기, 그런 스토리지, 네. 냄비 것도 다 들어가고, 쓰레기통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푼, 뭐 치킨 잡동판이 <웃음> <웃음> 지플라, 뭐이 부리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토스트, 뭐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애들이 먹는 거 제왕만 커피. 뭐 네, 이게 아유, 이게 너무 좋아요. 수납 공간이 너무 예, 많다. 그리고 소파. 수납 공간이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알라스카 간다고 겨울로. 응. 어. 겨울은 이제 이제 이제 넣어놓고. 예. 침대는 이제 이제 빼. 전에는 머리가 이쪽이었잖아요. 네, 이쪽에, 예, 이쪽에 이쪽에. 여기 이제 내가 별로 없어서. 예. 근데 근데 이거는. 이거 침대도 엄청 넓고. 이게 많아야 돼. 이게 수납공간이 많아야 돼. 예. 보세요. <웃음> 와옷좀 봐. 제 <웃음> 칸에도 전오시고 어. 어. 여기는 이제 제 소고. 예. 중양반 소고. 양말 음. 양말도 아주 새거로 이거 드는기는 역시 예, 역시. 발다. 스카이라이트 있어 예, 갖고네 예, 예. 그냥. 근데 조금 좁기는 어. 저거. 저는 괜찮은데. 뭐 샤워는 충분하게 하죠. 에요. 넓은데 뭐. 에, 그리고 어. 리서 뭐? 질감 나게 아주 에이. 마감을 에이. 잘했네요. 에이. 이거는 이제 훅는 이제 제가 달았고 오, 음. 잘잘했어요 음. 저기 딱 이거 치면은 물, 아. 물은 물안 튀길 거 아니에요? 안 음. 튀겨요. 음. 어. 끝까지 이렇게 오 oh 마이. 살라야 돼. <웃음> 어, 어떻게 된 <된가>? 거야. <웃음> 살라야해 놔주라. <웃음> 안녕서 어, 해놓고. 아, 어. 네? 이렇나요 어. 네? 이렇게? 아이고, 이가지지 어. 어. 어. <웃음> 그냥. 아 그래. 고! 와, 토일렛 봐. 네. 어? 되게 좋은데요 토일레아예예예 예, 예. 아, 네. 이거 세라믹 토일레 세라믹이야 네, 세라믹 와 그리고 이래 발로 아, 너무 좋다 요즘 너무 잘 나오네 네그고 약간 이, 플라스틱이었었는데 이게 또 너무 맘에 들어 나 이거 TV 하고, 아니 TV는 생긴 안봐 한국음식 <웃음> 오 마이 갓오마 <웃음> <웃음> 이거 좀봐 한국음식 다작동선이다 들어가 어, 엄청 깊어 예 네, 그리고, 그리고 많이 들어가요. 도대체 몇 개요 라면이? 이게 맛있더라고. 감자 라면? 예. 감자 라면 몰랐는데. <웃음> 네. 그 LA 집시 아, 할머니하고 인터뷰하실 때 감자 라면. 어 집시 할머니가 그걸 갖고 감자 라면이 있나보다 하고 그냥, 그냥. 시장 가서 샀어요. <웃음> 에이치 <에이지마스> 마시가서 <웃음> 계속 저 따라 하시네 그냥. <웃음> <웃음> 다보지 어. 하나도 안 빠지고. 어, 어 이건 뭐야? 좀 다르다 이게 이름이 호텔은 늘... 여기는 어, 여기는 감자면인데 예. 영어로 이거 미국식으로 나온 건가? 음, 이거 맛있 먹어 네, 쫄깃쫄깃하고. 응, 쫄깃쫄깃. 아저 있어요. <웃음> 나또 이렇게 빠네 또. 응, 아 <웃음> 어, 여기는 한번 보세요. 아 예. 양념장. 아와 어? 어. 양념장 깊어 깊어 너무. 예? 깊어요. 예. 어. 많이 담을 수 있어. 어. 너무 좋아. 요거는 이제 일상 쓰는 어뚜껑이 이게 지금 예, 좀... 거시, 거실도 넣고 여기 여기가 이러리도, 보세요. 예. 엑스트라. 저저 저, 저. 마른 어, 각종 마른 저 나물들. 음, 마른 나물 이거는 이제 요리를 포, 아주 예. 어 아니면 아 리뷰를 보여요. 이거도 양념장 코일 어제 저기 뭐야 바베큐 할때 봤는데 네. <웃음> 이게 뭐저 일루한 어디 저 식당에서 쓰는 거 엄청 예, 예. 큰 코일을 이렇게 그런 이죠? 그거 예. 아웃사이드 가서 구을라니까큰게 예.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큼 그런 말 들어네. 예. 이거는 이제 제목 뭐 그냥 쓰는 거. 이거는 하하 로브님드릴라고 저주 저주실라고? 뭐아 저번에 그 영상에서 저 육포 예, 예, 만드신 예, 예, 거. 예, 예, 예, 예. 제가 또 댓글에 육포 맛있게 생겼다고 하니까 어, 또 어, 어, 어.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어, 이, 이, 아유, 맛있 감사합니다. 맛있었는데, 뭐, 이게 사과? 사과 맛있었는데. 어. 네. 아, 사석했는데 좀, 이에게 넣어놨더니. 어, 약간 이제, 묵묵. 육루... 한번 드셔보세요. 어, 이거. 맛있어요. 저, 저, 허니크리스피리 이렇게 해서, 맛있어요. 지금 아침에, <놀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서 그냥. 이따 야 이거 촬영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얼굴 얼굴 뚱뚱 툭툭 보고. 아, 차이 없어. <웃음>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자가 음. 이제, 습기가 있어서이고 누굴누굴 해가지고. 와, 이거 오븐, 진짜. 세게. 되게 좋은데요? 예, 예. 음. 이거는 이제, 컨디션 오븐. 네. 국도 하고, 마이크로본도 하고. 예. 지금 우리 아침밥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셔갖고 음. 오, 여기도 엄청 넓어요. 아니, 예, 예, 예. 아니, 짐, 짐이 하나도 없네. 예, 예, 까, 잔뜩 실고가 우리 아들 줍었는데 예. 예. 저, 저, 저를, 뭐를 안 막아가지고, 뭐 이렇게 예, 예. 타월을 안대가 이렇게 러브 어겐스트 해가지고 저 까졌어. 요 제 생각에 보니까는 어른은 두 사람 충분하게 자고. 예예, 예, 충분하죠 예, 애들은 정성적인데. 뭐 어른 세시도 걸자고 그리고 위에 공간도 되게 늦, 높고 예. 여기 침대들. 애들 붙으면 한 네시. <웃음> 혹시나 손님 오가봐비계하고 이불하고 가다녀요나이 아, 네. 내가 여기 타고 다니면 되겠다. <웃음> <웃음> 내큰 머리고. <웃음> <웃음> <웃음> 갑시다. <웃음> 그럼 우리는 존댓 따라다니지? 가족사님 여기. 이거 그러니까 어제 저기 아드님, 대한민국 중에서 누구 집에 갔어요? 대한이. 대한. 대한이 큰 아들이거든. 어. 미국, 미국. 미국에 뉴욕에 있어요. 어. <웃음> 저번에 첫 번째 인터뷰에서 이름을 네. 하고 나서 알려주셨잖아요. 예, 예, 그래. 맞아요. 아, 아, 아, 아드님 두 분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어 아, 우리 딸은 나. 하나. 네. <웃음> 대한민국 하나. 그냥 남북이 통일돼야 하나잖아. <웃음> 두 번째도 아들날 것 생각하시고, 대한, 예, 대한이라고 쳤, 예, 쳤어요? 예. 찾았, 예. 새 하려고 그랬거든. <웃음> 이거가, 예. 거기 가서 잡았는 거. 요번에? 예. 와, 엄청 크다, 이거. 예, 이거 그래. 대왕 홍합 잡으셨네. 그로 그래. 그래. 근데 어. 이제, 지난번에 너무 이런 것만 잡아서, 맛이 어. 없어서, 오, 어떤 사람이 어. 댓글에, 예. 너무 큰거 하지 마세요.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중간 추 그래. 예, 그래 중간 추를 예. 요거 했어. 근데 맛이 괜찮아요. 근데 이 비빔밥 좀 열라고. 왜? 예, 드세요. 어. 맛있겠어요. 이거 지금 새거산 거잖아요. 어떤 거? 이거. 아예 하는 김에 그냥 가격 이거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아, 어, 이거요? 많이 깎았어요 11만 불짜인데뭐다 음. 해가 세금 넣고 해가 9만 불. 9만 불. 어, 어. 음. 저 이거 재원도 좀 알려주세요. 응? 어? 재원. 2 0 2 1년형요 어, 2021년. 아. 어, 포레스트 리브에서 만드는, 음. 선수티 거. 선스티 길이가? 네. 29.4피. 29.4피. 그리고 슬라이드 아웃이큰 슬라이드 아웃이, 슬라이드 아웃이 두 개. 아웃이 두 개. 예. 거실하고. 응. 침실하고. 근데 저번에 첫 번째 클래스 C하고 똑같은 모델이잖아요. 클래스. C. 예예예. 너델은뭐 어. 29인치 똑같은데. 이게 엔진이 더 크죠, 그리고 근데 엔진이 더 크고. 아니 근데, 근데 똑같은. 똑같은... 냉장고는 아직도 세배 도 커요. 예. 냉장고 부들. 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너무 깎채웠으면 이게 열. 제가 여기 냉... 리바이를 아. 깍채왔었어. 어. 이것도 아직. 어떻게 커요? 예. 그데 예. 어, 이제 예. 여기는 바다 예. 가서 닦는 거. 이거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고사리, 고사리도 닦어요 고사리, 땄어요? 네, 고사리 닦어다 <웃음> 핀는데 한 자리가니까 안핀뜬게 있어. 예. 네, 그래서 닦았어요. 네. 안 김치, 부추김치 좀, 예. 좀 드리고 아니요, 아니야안 잡사? 예, 지금, 지금 냉장 고꽉 찼어요, 저도 아, 요번에 아, 부추 여기 담은 거타워에서 아, 주세요. 세살정세상에도세살정세요 어떻게 살 정도? 세살 정도? 세살 정도? 이렇게 길세이 정도? 게살정이세게 길어. 세살 정도? 세살정세상에 나는 부추 이렇게 좋은거 처음 봤어. <웃음> 뭐 네, 저도 먹으니까. 영상에서 봤는데 네. 그 되게 부들부 아니 부들부들하고 그 부추전 을 하셨죠 그때? 예, 예. 부추전 두번이면서 예. 미국 사람들 두 사람 양쪽에 줬더니 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웃음> 이 부추가 원래 냄새 좀 나잖아요. 근데코에 예. 넣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추, 추어탕에 넣으면 되게 맛있는데. 그거넣어가했거든 아이 제가 이게 많아서 그거 잡으러 일부러 갔잖아. 채소, 채소 먹으려고. <웃음> <웃음> 맞아, 제첩하고 그, 그... 예, 예, 그, 그, 이거하고 그, 사기잖아, 그, 그, 그, 그죠? 음. <웃음> 근데 왜 똑같은 클래스 C를 했어요? 클래스, 똑같이 클래스 c 로한 이유가 뭐예요? 클래스 B는, 음. 원래 클래스 B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 운전 마음대로 하고, 암데도가고 들어가 보니까, 아유 스토리가 너무 없어. 어. 그리고 요 섹션, 이역세션이 없어. 음. 요거, 요거, 카우치 섹션. 맞아요. 여기 없어. 벤이니까. 음. 어. 우리가 어디 갔다 나오면은, 침대 일부러 일일이 들어가면 좀 불편하잖아요. 응. 음. 그러고 이래, 이래갖고, 가 시잖아요, 시. 그렇게 잠깐만, 이 창문을 도로, 도로에 <웃음> 바로 붙어갖고 좀 시끄러우니까. 아, 시끄러워요. 내가 래 네. 맞지. 어. 아, 그래, 그래서. 그걸 못하잖아요. 예. 네. 그러 그, 이게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 한참 뒤 일단 좀 했는데, 끄고. 끌어오니까. 네. 이게 꼬기셔야 음. 되겠더라고. 네. 그래 이걸 놓고 뭐뭐 하다 보니까 입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 요 a 는 보니까 너무 엄청 싫어고 높고 이래가 급이라서 뭐안 되겠고. 음. 그 저기 짧은 며칠. 서울에서 만들어 나 클래스 A 이거 이거 보통 아니, 제일 짧은 클래스 A보다 큰 거예요 이 사이 길이가. 크요 네, 크요. 에이스 있잖아요. 또 있으면 만드는 거. 예, 예. 그거 세, 세게 가봤어요. 가봤더니. 예, 그게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맘에 안 들어. <웃음> 왜요? 제가 이거 다 열어봤거든. 어, 스토리지 때문에? 스토리도 적지만은 너무, 너무 좀 취하게 만들었더라고, 일 음, 봐. 작업이. 네, 예, 가구들이 조금. 예. 그렇죠. 어, 보셨어요? 예, 봤어요. 어, 그래가고 제가 옛날에 있기 그냥 이게 좀 고장나가 애묻거든. 음. 고생이거든 그래 갖고 아, 이 캐비넷은 거부사야지안 되겠다 싶어. 이거는 음. 이거는 이러면 쭉 들어가고. 지고 제가 못을 박는데 못이 안 박혀요. 씩. 뭐가 음. 안 박혔지? 안 박혀요. 음. 이 염으로 이게 뭔지 몰라. 펜백난 뭔가. 그게요. 예. 음. 네, 뭔지 몰라. -이 -이. 아무튼 보통 사람들 가정에는 알비를 몇 번씩 바꾸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갖고, 처음에 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바꾸고, 바꾸는데 근데 다, 음다 만족을 안 들었어요. 그렇죠. 이 완벽하게 만족되는 네. 알비는 없어요. 바깥은 20군데, 음. 이걸로 보세요. 이, 옛날에는 이런 거 주로 없었어. 응. 어. 네. 이건 뭐 알비 바깥에 필요한 것도 뭐, 이것도 네. 주먹은 굉장히 크고 좋아요. 이렇게, 이 이거 다주어 완전, 온통, 떨어해지네요 예. 네. 기 어. 뒤에 또 빌어보세요. 공간이 여기 왜 이렇게 넓어? 어. 여기 이, 이거는 침대를 이거를 피니까 이렇게 엑스라를 구해놨는데 그냥 음. 스토리지 미리 한번살아보고뭐열기 않고요. 알겠 저는 숫댕이 숫댕이 마 골드키위 맛있어요? 여보 이거 맛있다 아, 고기 좋습니다 이렇게 <웃음> 고기 좋 고기 식어요! 이걸, 이걸, 저, 저, 알고 밀게요. 이걸. 아오, 룸메! 아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한번 어, 뭐또 보겠죠, 금방? 루트가 비슷할 것 같은데. 운전은 항상 누가 하시는 거예요? <웃음> 못 먹게, 못 먹게 사과할 일이 없어. 동네.